같이입니다. 행복한 경미라이프. 아, 지금 확진자 저기저기 급식 저기 조성하고 있는데 아니 제 생각 못 먹이는 왜 먹어? 어 진짜. 이거 이렇게 놓으면 정수 되는 거 맞겠죠? 그럼 정수 되고 있는 거 맞겠지? 아 제가 물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에? 음료를 되게 많이 마셔서 준비해 놓는데 물도 거의. 자 오늘 점심을 간단하게 먹어볼까요? 저녁까지 생각해서 아 네, 일단 이거는 우동 오동. 우동이고 이거는 돈가스인데 이거는 저녁때 먹던 것고얘도밥 못먹고 이래다 하니까 뭐 이렇게 아주아주 아주 맛있는 것들 먹을 수 있게 도움을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 이끌어 짜잔 대충 자는 거 다시 정리해놓고 원래 여기도 택배 엄청 왔고 아, 생활해야 되니까 <웃음> 했는데 정리도 좀 하고 아, 이제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팅해놨고 이제 커피도 집에서 마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집에는 가져왔고요 음, 대충 그릇도 이렇게 있고 아무튼 네 점심으로 아니 저녁으로 점심을 시켰던 거 끝내야지 네. <웃음> 짜란 아침 일어나서 히히. 어제 못본 드라마 보고 아 편집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잖아 어떡해 아자 어. 아무튼 <웃음> 와 근데 코로나 그거 진단해서 진료비 영원 약국도 영원 배달비는 택배로 받아서 무료 배송 이렇게 되네요 자 편집하다가 오늘 점심 겸 저녁으로 치킨을 시켰습니다 불아하이고요 어, 치킨 시키면서 들어마봐도 되겠지? <웃음> 맛있겠다 그러면서 자, 게임 좀 즐기고 다시 연집을 해볼까요? 내일은 일어나면 기기를 뽑아봐 좋은 아침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요리 연집을 다시 해봅시다 오늘 점심은 햇반과 그리고 소고기 구이용을 짜잔. 완벽. 자바라야미 밥과 함께. <웃음> 좋아 좋아. 이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골프장 갔다 왔는 거 이제 다시 편집을 해봅시다. 작업하다가 커피 한 잔. 네, 뭘 마셔볼까요? 콜드브루. 네, 이제 부부도 뜨채쳐야 되는. 콜드브루. 자, 콜드브루는 차갑게 추출하는 거라서 이제 물에도 얼음 넣어놓고. 여기 반능도로도 얼음을 넣어놨습니다 어떨지 향이 얼마 나 너무 것 같아서 컵을 바꿨는데 이래도 다 안차네요 콜드브로는 나쁘지 않네 전좀 보내고 자 반찬 만들중입니다 밥은 미리 하고 유튜브 이렇게 딱 켜놓고 아잘 먹겠습니다 밥이랑떡갈비 음, 맛있네 음. 아 아, 죽었어. 아, 편집해야 되는데. <웃음> 너무, 너무 재밌어, 이거. <웃음> 아, 넷플릭스. 네, <플레이>. 자, <웃음> 자, 오늘도 영상을 만들어 봅시다. 편집하면서 약이 배달이 왔습니다. 코로나 걸렸으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복약 안내문도 있고, 그래도 꽤잘 나와요. 사실, 목도 어느 정도, 음, 돌아오기도 했고. 근데 가래가 사실 살짝 있거든요. 그거 얘기하니까 전화로 얘기하니까 그것도 코로나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하셔가지고 약들 가래나 이런 쪽으로 좀 주셨네요. 면도를 안 해가지고 수금 이렇게 왔네. 음, 면도기를 안 들고 와서 근데 이제 사러 가거나 굳이 쿠팡으로 주문하기도 너무 아깝고 어차피 사람들로 아빤다니 그래서 밥 먹고 커피 한 잔을 했더니 이게 뭐야? 카페인 서치 금지. 와 조심하십시오. 음주 금지. 아니 근데 약 이렇게 많은 거싫어야아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약이 다른구나자 <웃음> 약을 맞기 위해서 점심을 시켰습니다 떡볶이를 시켰고요 으응 행복해 자이 설마 이걸 한 끼에 다 먹진 않지만 아, 오늘 저녁까지 같이 먹어야죠 어. 이게 몇인분이냐? 여기서 숟가락을 두개 줬거든요? 2인분인 거예요 <웃음> 공감하시나요? 아 어, 배불러 나머지는 저녁에 먹겠습니다 다시 작업해야죠 아, 맞아 달릴 때가 있지 오버워치 자 게임 재밌게 하고 남은거 먹어야지 약을 먹겠죠? 저녁 약을 먹기위해 어고 게임 야 진짜 너무 많아 자 게임 재밌게 하고 이제 게임 끌 겁니다 문터 끄고 아 오늘 진짜 이거 마무리 해야돼 왜냐면 <웃음> 지금 자막점이 여기까지 됐는데 왜냐면 이게 첫째날 1이거든요 둘째날도 있어요 2차 그래서 작업할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둘째날 심지어 커피 한 침도 안 돼요 음. 편집한 영상 확인하고 있어요 음. 수정할 수 있고 수정하고 자 오늘도 솔로기 <웃음> <토르기. 자, 웃음> 점심 잘 먹겠습니다 가위가 <웃음> 없어가지고 그냥 통째로자 <동태로. 웃음> 점심 먹고 이제 이렇게 한글 자막이랑 영어 자막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네, 렌더링 하면서 예 네, 골프시러 갔다 온거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음 괜찮아요 이거는 여행라이프에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자 수정사항 수정사 작업을 다 하고요 자 저녁을 간단하게 먹어볼까요? 여러분생님 어디야? 지금 코로나 걸리면 식용도 인장이 많이 안 느껴져서 걸로하는데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웃음> 저녁 먹고 열렬링을 하는데 빵또 하나 먹으면서 원래 게임 방송 하려 했는데 <웃음> 자꾸 뻑이 나서 네. 먹으면서 편집을 하겠... 자 아까 게임한 거 자막 작업하고 있습니다 응해먹하면서야 어. <웃음> 춥네요 아직 여전히 사무실이 춥건가? <웃음> 음... 게임 중 음, 소리는 잘 되는 것 같아 다행히 응? 음? 정리, 정리 중인데 운동 안 하는 거 뻔히 알면서 밥을 새끼를 다 챙겨 먹냐고 게임하고 어제 게임한 거 연습을 하고 이제 저녁때 가서 피자 남은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약 마지막입니다 약이 진짜 많긴 많아 응? 음? 물물 자 게임 하고 이제 편집 작업. 어, 자 오늘부로 격리가 끝났습니다. <웃음> 자또 이제 택배 시킨 것도 박스들도 많고 쓰레기도 정리해야 되고 나가서 정리하고 이제 수염 좀 깎고 어? 집에 잠깐 들려야겠네. 집에 들려서 그런 날에 가져올 것도 가져오고 해야겠습니다. 아 과 일주일 격리를 했는데 저는 사실 짐을 다 옮겨 놓기도 옮겨 놓고 아픈 것도 많이 없어서 에 되게 즐겁게 논 일주일이었네요 아, 말끔해졌습니다 <웃음> 네 아침에 간단하게 게임 좀 할게요 이거 계속 방송을 시도했는데 이 게임이 자꾸 튕겨 가지고 네 시작하자마자 튕기네요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침 약이 하나 남아서 아침 약 먹기 위해 어, 라면 하나 끓였습니다. 라면 끓서 라면 먹고 왔다. 오랜만에 게 나오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아픈데. 아. 가자. 오케이 줄 안나오고 <웃음> 아 근데 코 너무 세게 찔렀나봐 자 C쪽에는 줄이 하나 들 보이죠? T쪽에는 줄이 안보이고 네, 저는 완벽하게 다 회복을 했습니다 자 저는 <웃음> 완벽하게 회복을 했고요 아, 코를 너무 세게 찔렀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정리로 끝났고 이제 완벽하게 괜찮아졌습니다. 코를 너무 떡질었나? 코우면 면이 돌체 콜드브루다. 이만 이마트. 어? 오랜만에 집에 와서 이 방을 비운 비누, 비운병 지를 떼고 있습니다. 아, 힘들어. 짠. 아. 어, 어, 잘 먹겠습니다. 대담을 맡게 했 Let's go! Let's go! 게임 We 하고 이제 컵컷 편집을 해야 되는데 아니 편집보다 중요한 거였어 오늘 1 4만이 제공했는데 차라리 이걸 보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이 한번 내일 하지 뭐! 에이 모르겠다